어린이집, 놀이터, 부엌,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를 향하고 있어. 아이부터 어른까지, 실내, 실외, 가리잔치, 1도, 2도, 3도, 그리고 사물로 인한 화상까지. 그래, 바로 이거야. 커피포트, 글루건, 후라이팬, 모래, 텀블러까지. 화상 사고,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